오늘 50이 뭐 되지 응50 빠르다 봤네 오짜는 야자 오늘은 자 날씨 멋진 날씨 한 바다낚시 한번 나가볼까 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그도 어디가 가자 낚시하러 갑니다 어? 자 오늘은 낚시하러 갔다 올테니 갔다 올게요 어이? 아차타 가야네 자 방바오로 가서 자 우리 현이 울고 있고 지금 어디가? 낚시하러 가요 낚시를 어디로 가요? 방바오로 방바오로? 네배 타고 가는 건데? 방바오로 가서 배 타고 가로 가도 되나? 오, 되겠지? 잘 봐야지 되니까 사디카 먹으디카 범죄 배터 끝이야? 으타야아 으아, 으 와?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큰거 한 마리 퍼지 응. 큰거 어느정도 크기? 몇 자? 어... 아... 하나씩 고아 하나씩... 자 오케이 아빠는 뭐키 크기로나... 뭐... 마리스나 아빠는 1등이지 가면은 예. 옛날이기억나요 뭐? 딸 삼촌들이랑 다같이 갔을때 옛날에 음. 저만 바로부터 4마리 네 잡고 아빠랑 다가온촌은... 어... 오, 그럴, 거? 응, 그럴 때도 있지 뭐... <웃음> 캔... 총잎... 밤이 말 똑바 타임 말로메빨어꾹 양지 말앙바오 선착장 뒷줄로 가는 길이 맞나요? 방바오 선착장 뒷줄로 가는 길이 맞나요? 이 거미는 있겠지? 또 있겠지? 아주 그 반사안한 아, 방방 선수장이네 그냥 이렇게 해, 이거 어 뭐? 거미 종류의 타랑툴라 모르겠네? 아타랑툴라네이 음. 거미는 아니 음. 무서운 거미 멋지게 생겼지? 네. 멋지게 생겼는데 오 음, 이게 이리... 모든 제품을 담은. 오. <목소리도> 야 역시 진네 그래 여기는 좀 문을 좀 열었네 그래도. 문을 열면 뭐하노? 손은 누가 지키노? 소고기 목 <목소리도> 자. 몬스 아 챙겼잖아 라오 라오 어. 로우. 로우. 로우. 그, 그 아까 그 옆에 이거 옆에 있었는데 이거 챙겼잖아 이 가방에 넣었잖아 지금 라오? 어 라오 빼면 시체지 뭐띵뚱띵뚵뚵뚵뚵 또그렇지가하네 응. 응. 진짜 오케이. 오 아, 잘하네, 얘 가요? 어방과후 장에 있는. 바닥 떨어졌다고 비가 많이 와서 근데 파도 많이 와서 아또뭐공사 들어가네 또아 방과 선착장 참 오랜만에 오죠 예야참 뭐한다 여기 서 바로 앞에도 안오고 요렇게럼 좋은거를 오면 좋은거를 오늘도 날씨 참 좋다 아야 최고 최고 따봉 따봉이요 네누 낚싯대 챙겨야지 네? 낚싯대 어, 갈, 달라고 그래야지 니가 네. 안 들고 지금... 응. 어떤거지? 아따 아름답다 아, <목소리> <목소리> 멋있죠잉? 기가 막히는 방바오 여기는 방바오 선착장 음. 아 평화롭다 평화로워 어이야. 많은 배들이 다 쉬고 있네 그냥 아, 아따 배 이쁘고 미스터 카이라는 배산데 오개 섬도 가고 세개 섬도 가고 반나절도 가고 아, 와에마땡목흥도예 오. 들이 <웃음> 음? 야. 기가막네 저 안에 큰들도 있네. 요 너무 어, 엄청 크다. 야. 기가막히죠에 응. 아, 물 좋다. 헛! 자. 응. 등대도 찍어 줘야죠. 어, 등대 어, 들어가고. 어, 벌집이냐? 새집이지? 집이 그래. 아. 풍경 한번 보시고. 아, 따 잔잔하다. 이 잔잔하고 조용해서 뭐 먹고 사노. 아. 좋다. 자. 이 야, 저들 봐라 그냥. 우. 그냥 여기 손낚시로 하는거 아니 도도? 너가 하고싶다는게 저거 잡으려고, 그치? 응 조금만 더말요 아, 딱 관각으로 한번 들어가자 여기는 태국꽃창 방바오 선착장 우리 도도랑 우리 박사쟁이랑 배를 낚으러 나가는 중 아, 우리 배 우와, 우리 배웠다, 배웠다, 배웠다, 배웠다 자, 저 배를 타고 출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고기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런 날씨가 좀퍼덕퍼덕해야지고기가잘움직이는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날씨가 너무 좋네 너무 너무 너무 좋네 아빠는 물고기 나올 확률 너무 아빠는 100%지 언제나 마음은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는 아, 그럼 우리는 잡을 확률이 벌써 이십 퍼센더 높아. 콧노래 슬슬 나오고. 이거 봐라 낚시라면 너무나도 좋아하는 도도. 콧노래가 슬슬 나온다 나와 그냥. 여기 가을이겨봤어요. 아세요? 기억나요? 응, 기억나지. 아저씨들이 여기 가을 하아 또 우리 배를 타고 쓱 가자. 아우, 관리 잘 해놨네. 아따, 응? 깔끔하게 그냥 청소 잘 해놨네. 지대네. <웃음> 저 승차 내려가. 두 발짝 내딛고 두 발짝 내딛고 세 발짝 밑으로 넣어서 네 발짝 세이프 오케이. 자 달리자. 오늘도 대물을 위하여 오자 가자. 자 우리 캐나다 씨의 핸드폰 거치하고 싹 출발합니다. 바라쿠들! 우와! 오! 야! 우와! 우와! 야! 눕혀버리 그냥. 눕혀버리 와, 인정이지, 이거. 딱 좋다.